이번 시간은 산타페 디엠의 어두운 HID를 대신할 산타페 터프라임 AFLS HID 장착입니다. 산타페 디엠은 할로겐, HID 모두 어둡기로 정평이 난 차량인데요. 오늘 입고한 차량 역시 HID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은 물론 라이트 한쪽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현대 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AF-S 즉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레벨링 센서가 앞뒤로 장착이 되며 전용 ECU가 동반되어야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킹을 꼼꼼히 해 펌퍼 탈거지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범퍼를 고정하는 볼트와 플라스틱 핀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덕트도 탈거하고요. 전장품 작업이기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잭 포인트에 맞춰 패드를 댄후 차량을 올려줍니다. 레벨링 센서 장착을 위해 좌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휠커버도 탈거해주고요 차량을 한 차례 돌려줍니다 HID 사양이기에 레벨링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F-LS 전용 레벨링 센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교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 없이 깔끔하게 교체해주고요. 레벨링 센서는 차고의 변화에 따라 라이트의 조사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정의 HID나 LED로 변경시 반드시 장착이 되어야 하는 부품이기도 하고요. 탈거했던 휠커버 및 후련을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구현해줄 프론트 길기 센서도 장착했습니다 콜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안전하게 마감하였고요 차량을 내립니다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HID 헤드램프를 탈거해주고요 좌측은 더프라임 l e d 우측은 DM HID의 모습입니다 같은 HID기에 광원의 변화는 없지만 오늘 작업의 목표인 광량은 확연하게 변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차이로는 DRL에 변화가 있겠네요 AFLS ECU를 장착해줍니다 순정핀을 삽입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습니다 더프라임으로 변경시 헤드램프 커넥터가 상이한데요 마찬가지로 순정핀을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며 콜게트 튜브를 이용해 엔진의 열로부터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더프라임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범퍼를 장착 후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다시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 f l s 를 완벽하게 구동하기 위해 진단기를 이용한 파라미터 다운로드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범퍼 조립을 계속 이어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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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산타페 DMHID와 비교했을 때 광량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야간주행 시 시야 확보는 생명과 직결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이 잘 보이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h